아, 법요집을 덮으시고요. 다같이 마음 모아서 오늘의 개송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3조 승찬스님의 신신명이라고 하는 아, 저술에 나와있는 개송이 되겠습니다. 아, 다오 다료 부 <목소리도> 나로 인해서 어, 법회를 유연하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오늘 잠깐 호흡이 딱딱 안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신신명에 나와 있는 개성입니다. 다원다려 전불상응이요. 저런 전려 무척 훌통이라. 옆어 보면 은 다원다려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전불상응, 대도, 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 진리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진리에 상응하지 못한다, 불상응이다. 그러니까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진리에 상응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고 반대로 저런 절려하며 그러니까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은 무처 불통이라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대도와 통한다 합일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말씀드렸듯이 3조 승찬 스님의 신신명에서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3조 승찬 스님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1조, 1조 닮아 아,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스님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을 전수 받았다라고 우리는 동상 알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조승찬 스님은 불행스럽게도 나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낫기는 했습니다만은 출가를 해서 부처님과 합으로 소인집 불치병이라고 하는 나병이 낫기는 했으나 이제 그 뒤로도 얼굴이 벌겋고 머리가 다 빠지고 뭐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삼조승찬 스님이 나병 환자 이제이기 때문에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병 환자는 천벌, 그 천형이라고 해서 전생에 죄가 많아가지고 하늘에서 벌을 받았다. 라고 해서 나병이라고 하는 병에 대한 고통도 있지만 사회적 인식이 사람으로 취급을 안해 가지고 어이 거기에 따른 고통도 굉장히 컸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고통이 크다 보니 에 예, 이제 승찬스님이 그 당신의 제가 전생에 을마나 많았으면 을매나 많았으면 이렇게 내가 나병으로. 어, 나병 환자로 태어났겠는가 해가지고 이 죄를 좀 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조해가스님이라는 큰 스님의 명성을 듣고 이조해가스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인지 저기 어, 완산구의 숯고개로에 가면은 참 좋은 누리절에 아주 영험한 스님이 있다 해가지고 사방팔방에서 이렇게 오는 이치하고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해가 스님을 찾아가는데 찾아가서 이제 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스님 내가 전생에 많아가지고 죄가 많으니 제 죄를 좀 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 해가 스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기분 좋게 죄를 사해 주마 그런데 그 죄를 좀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참 골돌이, 승찬, 그때 이제 스님이 아니었지만, 승찬이 생각을 하기를, 그, 곰곰이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고, 죄 지은 것이 없어서, 예, 그, 죄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조해가 스님이, 그러면 죄는 사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천수경을 그냥 입으로만 외고 저희 그냥, 아, 외면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달달달 외는데 그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그 외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죄 개념에 대해서 불교의 죄 개념에 대해서 잘그 이해하지 못하고 어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재무자성 종심기 천수에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이 뭐예요? 어 재무자성 종심기 어? 시방멸시 재형망 재망신별 량국공시증명이진참매라 그 찬송이 아주 그 정확히 죄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죄무자성종심기 죄는 자성이 없으니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뭔 얘기냐면 은 제가 네모 모양도 아니고 세모 모양도 없고 벌레 있는 것도 아니고 또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죄는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죄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죄를 지으면 죄의 종자가 있고 형태가 있고 사건화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결국 마음에서 비롯되는 형체 없는 실체 없는 죄기 때문에 마음에서 비롯된 그 죄는 마음을 통해서 어 소위 그 죄라는 것을 다스릴 수 있고 죄 없음도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무 자성 종심기 죄는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 모양이 없다 색깔이 없다 종심기 마음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응. 십양멸시 재영망 응. 마음이 십양멸시 재영망 마음이 멸하면 죄도 멸한다. 예. 응? 네. 한 생각이 멸하면 죄도 멸하는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죄도 일어나고, 악도 일어나고, 고통도 일어나고, 이런 거예요. 죄 어, 재망, 심멸, 양구공. 응? 죄와 심, 죄와 마음이. 이두 가지가 공하면은 이것이 진정한 참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개념이 본래 너희들은 죄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고 또 어떤 나쁜 짓을 해서 어 이제 씻을 수 없는 죄를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본래 죄인도 아니고 씻을 수 없는 죄도 없다. 마음 가운데에 일어난 생각, 마음 가운데에 죄의 종자를 멸하면은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니, 공의 위치를 깨달으면은 본래 자성으로 돌아가면은, 어, 죄라는 것은 찾을 길이 없는 것이고, 고통 또한 찾을 길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위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스님이. 그러니 거기에서 크게 깨달은 승찬 스님이, 이제 아이고 참어 내가 그동안 다생에 지은 업 때문에 이 고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구나 라는 것에 그 심오한 이치를 알고 다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저는 불법을 잘 모릅니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이 해가 스님이 대답하기를 시시 불법이니 승보 여견허로다나 법은 뭐냐 시심십을 시심십법. 음그 시심십불이라 마음이 곧 부처이고 어 시심십법 마음이 곧 법이다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이 불법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이 둘이 아니니 승법 또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불법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 이제 저 같으면 불법이라는 것은 사, 사제, 오니, 어쩌고저쩌고, 색은 즉, 공이고, 어쩌고저쩌고, 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텐데, 마음밖에 따로 없다, 심의 부법이다, 라고 하는 이치를 이제 해가 스님께서 말씀을 하고, 그 자리에서 승찬 스님은 출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승찬 스님이 출가를 해서, 에, 아주 그냥 2조 해가 스님의 법을 이어서 3조 승찬 스님이 되는데 그 스님이 지은 저술이 신신명이에요. 신신명. 신신명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에, 그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했는데 다시 한번 곱씹어서 지근지근 씹어서 알매기를 쏙 뽑아서 흡수를 하면은 에,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대도와 진리와 사는, 상응하지 못하니, 이게 말이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하고 상응하지 못한다. 오히려 역행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말이 끊어지고, 말끼리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은 통하지 않은 데가 없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승찬 스님께서 이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참존엄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말, 생각이 끊어진 것이 부처고, 대도와 상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 도통 이것이 뭔 얘기인지를 무지한 중생들, 근기가 낮은 중생들은 알 수가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 요 내용은 인류 역사에서 헌부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얘기했는데 옳다 그러다 진리다 아니다 선이다 악이다 소위 이데오르기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진 그 자리가 대도다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째서 이렇게 헛소리같이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헛소리 같은 요 내용을 말씀하셨는가 보면은 우리의. <웃음> 모든 고통과 모든 갈등과 에그 모든 무지 이 무지는 바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도 몽상 다시 얘기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것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에 이해인 정아 정해인+ 정해인 같은 남자를 못 만나서도 아니고 또 소위 그냥 무슨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이 못 돼서도 아니고 어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이 전도되어서 그걸 무지무명이라 그래요. 전도된 생각 본래로 돌아가면은 그것이 부처다라고 하는 것인데 조목조목이 낱낱이 하나씩 파헤쳐서 생각을 해보면은. 첫째 뭐냐면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나라는 존재는 회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김정환이라고 하기도 하고 섹시맨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냥 엘레강스 하다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나는 누구냐 얘기했을 때색상행식에 에 집합체가 나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또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걷다 갖다 붙이면은 나가 아니여. 나는 그냥 색수 상행식의 무덕이다. 색은 몸뚱아리요. 수 상행식은 정신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수 느낌. 정신세계 안에 이제 느낌이 있고 상 개념이 있고 행 의지작용이 있고 이 모든 걸 종합한 것을 식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식 생각이 나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 누구냐 라고 얘기할 때그 육신은 제껴놓고 생각이 나다. 어, 또 생각을 통해서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 나다. 그 사람 말하는 걸 보면 은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스님이 가끔 음병하네 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살면서 이게 일태일 테면 그, 뭐시냐 음, 응, 안에 쌓인 것이 많고 스트레스가 있어서, 에? 그래가지고 가끔 수행이 덜 돼서 음병하네 그쵸? 썩을 이렇게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 어, 그것이 이제 에, 나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상행식, 식이 나다, 생각이 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생각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생각이라는 것은 항상 눈이 거듭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듯이, 생각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눈, 코, 입, 기, 오감으로 해가지고, 대상을 만나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경험,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경험이 사라지지 않는 걸 업. 이것이 작용하는 걸엄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에 의해서 생각이 일어나고 자가 형성되는 것인데 이 경험이 전체적 경험을 할수 없다는 것에 맹점무지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내가 여러분들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혼자 사는 스님의 이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서러움과 이것을 어떻게 알겠냐고. 응? 응. 어, 그래. 또 여러분들이 또, 어, 부부 간의 갈등과 자식을 키우는 그 숨이 산만한 짐을 스님이 다 헤아릴 수가 없겠죠. 물론 이제 천안으로 헤아리긴 합니다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경험 외에는 예, 존재하지 않아요. 몰라요. 각자의 경험이 진리고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유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이제 모순 부지가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베트남이 1억 인구의 경제적으로 동반자 관계에 있지만은. 음,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생각할 때 긍정적인 생각만 할 것이냐 과거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월남전에 참전해가지고 굉장히 다른 나라 군인보다도 잔인했다 그래요 어, 그러니까 그때 경험이 있는 베트남의 기성세대들은 아이고 한국 사람 하면 치를 떨고 저 왼수들 내 부모를 죽이고 내 자식을 죽이고 내 형제를 죽인 내 동포를 죽인 저 왼수들 잔인한 놈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삼성이니 무슨 뭐 LG니 뭐 여러 기업들이 베트남에 가 가지고 경제 부흥을 경제 부흥의 동력이 되고 또에베트남의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기업에 취직하려고 그래요. 임금이 높고 복지가 잘 되고 그러니까 선망하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1등 기업이 되는 거예요. 취직하고 싶은 기업, 1등 기업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아. 그래서, 얼마나 좋으면 한국에 시집 오고 싶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간절한, 소원이 되어버렸어. 어, 그래가지고, 한국에 그 시집 온 분들이 그 중국 동포들 빼놓고 제일 많아. 전주 같은 경우는 베트남 그 이주 여성들이 더 많아요. 한국에 대한 꿈이 있어요. 한국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경험이 똑같은 한국인데 내가 경험한 것이 저 왼수 치를 떠는 놈들 한쪽에서는 내 인생을 맡길 만큼의 꿈이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무엇이 진리일 것이냐 라고 하는 건데 각기 그 생각에 머물면 르그 생각에 갇혀서 진리를 못 본다. 다시 얘기한다면 한국이 그렇게 왼수가 그런 나라입니다만은 이 회일 스님 같은 사람도 살고 여러분 같이 착한 사람도 살고 우아하고 품 있고 지적이고 섹시한 그런 이제 한국 불교를 이끄는 회일 스님이 있다. 그럼 베트남 사람들이 어 아이고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도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본래로 돌아가야 된다. 또 이쪽에서도 한국은 아주 그냥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 하지만 은 사바세계는 어디에나 고통이 있고 안력이 있고 어, 또 어, 있어서는 안될 차별도 있고 그렇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 꿈만 가지고 대한민국이 우아하고 품위 있는 사람들만 살아간다 이 생각을 버려야 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래로 돌아가서 봐야만이 실체가 보인다.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그러지 않으면은 천부 나쁜 놈 하면은 나 같은 사람을 놓치게 돼요. 천부 좋은 놈 하면은 왼수를 만나고 인생 조져요.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생각으로 돌아가면 이거 말길이 끊기고 생각의 길이 끊기면은 실체가 보인다 이 얘기예요. 또, 생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느냐, 이쯤 해가지고 한번 다시 곱씹어봐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내 생각으로 삶을 이루지만, 진짜 도둑놈은 내 생각이다. 고로 삶을 존먹는 존재는 외부에 있지 않고 무지를 바탕으로 한내 생각이다. 왜 그러냐면 생각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이 얘기에요. 예를 든다면 여기 상이 있어요. 상의 모서리가 있어요. 이 모서리를 보고 공포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새를 보고 공포심을 느끼는 사람, 물을 보고 공포심을 느끼는 사람, 또 폐소 공포증이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갇혀 있는 곳에서 공포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돌이켜 생각을 해 보면은 이 모습이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고 새 그거 한 주먹도 안 돼. 어? 예.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같은 데 갇혀도 죽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이 죽을 것 같이 예, 드는 거예요. 또, 모서리가 아주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생각의 왜곡이거든요, 이것이. 그런데, 에, 이렇게 생각의 왜곡은 일부 사람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고등어, 고등어를 먹고 과거에 식중독이 걸린 사람은, 그다음부터 고등어를 못 먹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짜증을 내는 거예요. 도대체 이 고등어를 왜 식탁에 올려놨냐고. 응? 저만 안 먹으면 되는데 식탁에 올려놓은 곳을 가지고 막 짜증을 내면서 이 놈, 저 놈의 애팬네가 축구석에 있으면서 응? 반찬 좀 신랑 입맛에 맞게 해놔야지. 내가 고등어안 먹는 줄 알면서 고등어를 왜 해놨냐고. 응? 두덜거리고. 응? 이 놈의 애팬네. 천오모에 팻네. <웃음> 그런단 말이요. 그러면, 그, 각 씨가 그래요. 응? 응? 당신은 입이고 나는 주둥이야? 응? 나는 고등어 좋아해요. 내가 먹을 수도 있지 않냐? 왜 당신 입맛에 맞춰가지고만 꼭 밥상을 차려야 돼? 응? 한번 정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단 말이요. 응?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 업이라는 틀, 경험이라는틀 안에서 대상을 왜곡해서 보고 있다. 따라사 하세요. 전도몽상. 공포 아닌 걸 공포라고 생각을 해. 공포 아닌 걸 공포라고. 공포 아닌 걸 공포라고 생각해. 어제 그 시사 고발 프로에 그 이제 또 교회가 심심하면 한 번씩 나와요. 교회가 나왔는데 거기는 희한하게 신자들이 자식들을 다 교회에 맡기더만, 응?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학교도 안 보내고 양육을 시켜요. 그러면 그 교회는 아이를 찰쩍이 사상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오직 목사 말에 순종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7년이, 14년이 갇혀서만 사는 애들이 수두룩해. 그 애들이 이제 대명천지에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고발을 한 것인데, 자기가 나가면 죄를 지을, 지을, 천벌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데도 성경책을 갖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놈 뭐 성경책이 자기 삶을 그렇게 조져놨는데 성경책을 갖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이것이 우리 생각의 실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괴로움은 어디서 배를 뗐느냐. 죄를 가져와라. 어, 괴롭습니다. 그래 괴로움을 가져와라. 실체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그의 실체가 있는 줄 알고 이를테면 교회에서 도망가면 천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에, 공포를 느끼지 않아야 될것 미움을 느끼지 않아야 될것또 미움, 공포로 쌓여서 하는 것이 이렇게 왜곡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행위하고 삶이 지배한다고 라 하는 것이죠 에? 그래서 생각은 이렇게 전도돼서 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을, 뒤바꾸, 뒤바꿔서 살게끔 하는, 어, 소위 업을 짓고, 업을, 업의 과보를 받게끔 하는 이러한, 어, 생각. 이것이 문제다. 이걸 무지라그래요 무지, 따라서 해보세요. 무지타파. 무지타파. 어, 무명타파, 어, 무명 다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예, 승찬 스님께서 그런 거예요. 또, 세 번째, 이제, 뭐냐면, 세 번째는, 이 생각이, 인류사에 잔혹한 차별을 낳아요. 생각이. 생각이라는 것은, 봐요. 생각은, 내가 지금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에, 자제명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지. 응? 더 쉽게 얘기해 봐. 자재명하고 금성거사하고 이제 말다툼이 있어요. 그 금성거사는 우리 아들 태영이 결혼도 했고 했으니까 보시를 크게 합시다. 한한한 한, 한, 저기 한 우리가 돈이 좀 있으니까 한 120억 합시다. 이렇게 이제 금성거사가 얘기를 하니까 자재명이 아이뭔 뭔 120억이냐고 좀 몇만 하자고 해서 한 118억만 하자고. 서로 이렇게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금성거사는 금성거사의 생각이고 자재명은 자재명의 생각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은 내 범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나예요. 나.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류를 가지는 거예요. 뭔 얘기냐 면 백인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백인 우월주의가 나오고 거기에서 흑인 차별, 아시아 차별이 나오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성차별이 나오는 것이고 여자는 여자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악을 쓰고 달려들고 서방이 고생하는 것을 그저 헤아리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 거기서 생각이 일어나는 즉시 차별이 나오는 거예요. 응?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아시아 혐오라든가, 흑인 차별이라든가, 이렇게, 아유, 저 썩을 놈들 비싼 밥 먹고 왜 차별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은, 우리도 똑같이 그래요. 최근에, 김금옥이라고 하는 보살이, 건강가정, 진흥회? 진흥원 진흥 어, 원장이 됐는데 국가산하의 건강가정진흥원의 원장이 됐는데 전국적으로 있대요 그게 에, 최근에 인사를 왔어요 인사를 와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한테 또 조언을 하는데 에? 스님 이것을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법을 하나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건강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통적으로 아빠 엄마 그리고 자녀 이이 이 가족만이 건강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전통적 개념이 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일테면은 아 한부모 가정도 많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키우고 아빠가 한부모 가정도 많아요. 많고 또 동고 가정도 있고 동고가 애들뿐만 아니고 연세 드신 분들 이제 상처하신 분들이 자식들이 반대하니까 이제 결혼 도장은 못 찍고 동거하는 가족도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동거 가족도 있고 또 미혼 뭐 사유리처럼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그 인정하게끔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데 당연하죠. 이미 유럽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안 하려고 하니까네 동거만으로도. 그, 결혼에 따른 그, 인센티브 혜택을 다 받게 제도적으로 해놨거든요. 어쨌든 그래요. 시대가 변했어요. 그리고 변할 수밖에 없어요. 조건 따라 생하고 멸하는 것이니까. 새로운 조건에서는 새롭게 법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그 얘기를 해서, 아이고, 참 잘해. 그거 반드시 해야 되네. 응, 반드시. 옛날에는 애를 낳는 것이 자산이고, 응, 애를 순풍 순풍 낳아야 되지. 왜냐하면 그 농본주의 사회고 또 그. 그반타작밖기 못하잖아 반타작도 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탈이잖네애안 낳고도 괜찮은 애를 안안 안 낳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사회가 됐어 어떻게 보면 지구가 그러니까 이미 과거의 기준이 무너진 것이고 새로운 가족 형태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알고 잘했네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네 그랬더니 스님 그거의 문제인데요 이게 뭐냐? 뭔 얘기냐면 그 전통적 개념의 가족제도에서 다양한 가족 구성원의 형태들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게끔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목사님들이 목숨 걸고 반대를 한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기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온전한 가족이라는 것이 엄마 아빠가 있고 어, 그 자녀가 있고 어.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게 최고의 선인 것이지. 응? 그 외에 무슨 가족을 응? 미혼모 그런 걸 조장하냐? 응? 응? 그냥 응? 말세다? 응. 이렇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별이 어디서 나오냐.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요즘 다큐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영화 수출 그 고화수출 1위 국가잖아요. 참, 불명예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그 그 다큐, 그,의, 감독이 자기 어머니, 입양한대 자기 어머니가 왜 나를 버렸을까를 역추적하면서 어머니 찾기, 에이, 엄마 찾아 한마리 어머니 찾기를 에이,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저 어렵게 그냥 요만한 시로라기 같은 단서 하나 가지고 찾고 찾고 찾고 찾았는데, 찾아서 엄마를 찾았어요 결국은 수없이 노력을 해서 그런데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그 사회가 나를 버렸다는 그 사회가 왜냐하면 엄마가 혼자 몸으로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혼자 몸으로 아이를 낳아서 어?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장이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이라 이런 것도 못 되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해외 입양을 보낼 수 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독이, 입양한 그 감독, 다교 감독이 어, 나는 엄마가 나를 버린 줄 알았다. 알고 봤더니 한국 사회가 나를 버렸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라는 겁니다. 이게 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엄마 아빠가 살면서 사내중내 그러고 응 그냥 부부가 온전하지 부부 부부 같지 않고 그렇게 그냥 지지고 먹고 애들 앞에 보여주는 것이 맨 좋은 것만 보여주는 부모가 태반인데 응못 묻는 게가 못묻은뭐 뭐라 뭐라고 한다고 처녀가 애를 내도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뭐응 뭐라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이게 차별인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요는 뭔얘기냐면은 이렇게 차별을 갖는 것은 차별에 근원적인 건 뭐냐면, 자기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하, 따라서 하세요. 이 말법시대에, 부처님 법, 잘 만났다. 기적이다. 기적이다. 기적이다. 왜 그러냐면, 십수년 전부터 차별금지 해야 된다. 남녀의 차별, 종교의 차별, 또, 뭡니까? 응? 뭐, 뭐, 뭐. 국가의 차별, 모든 차별은 금지해야 된다. 성 소수자의 차별까지도 금지해야 된다라는 게 불교가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는 태동이 차별 계급 사회에서 인간은 공이 공이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모두 차별 없이 차별 없는 존재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만들어진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남녀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비구니 스님도 비구 스님하고 똑같아. 다른 종교는 그러지 않아. 철저하게. 여자는 성직자가 될수 없어, 수녀님은 수녀님은 성직자가 아니요, 미사 집정권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네가 나라를 정해서 태어났냐? 네가 부모를 정해서 태어났냐? 네가 남녀를 정해서 태어났냐? 그러지 않지 않느냐? 네가 정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태어나 보니 태어나보니 그 나라고 태어나보니 흑인이고 백인이고 황인이고 태어나보니 남자고 여자고 태어나보니 성숙자라고 하는 건 선택한 여지가 없으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았으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수년을 불교해서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그랬더니 이 왼수 같은 집단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고 죄송합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응? 어? 기독교인 눈치 보니라고, 응? 어? 기독교 국회의원이 120배인가 그랬다잖아요. 눈치 보니라고 안 된다고. 뭐, 조금만 그런 차별금지법 발의하면 그냥 전화가, 전화가 날리고 그냥 사무실 앞에,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대모가 대모가 날리고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마구니는 물러가라 막 이래서 아. 하고, 그 응? 불교는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십수 년서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도 불교 종도들은 그냥 맹해 가지고 그런가 저런가, 응?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는 사 버릴 지금 내가 뭔 얘기를 하냐면은. 자비희사, 사를 얘기하고 있는 사 우리가 지금 스님께, 스, 스님이 부처님께서 할양 없이 가진 마음 중생이 할양 없이 가져야 될 마음 이것이 사랑의 마음, 아픔을 같이 하는 마음, 또 기쁨을 같이 하는 마음 하나뭐여 사, 버리는 마음인데 뭘 버려야 되냐고 라 하는 것인데 여기서 버리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업, 자아가 있다는 생각, 어, 네가 일어난 생각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차별 없는 세상이 되고 본래로 돌아갈 수 있다는 라 거야. 본래로. 이해가 되세요? 응, 어, 돼야 돼.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도 차별하면 안 돼요. 차별하면 안 돼. 응? 나라가 좀못 산다고 차별하면 안 돼. 우리 여기, 우리 지금 베트남 스님이 여기 계신데. 심동 스님이라고. 심동 스님이 베트남의 홍법사라는 절이 스님이 100명, 제가자가 제가 200명, 그 다음에 주말이면 2,000명 정도가 오고, 정초에는 몇만 명이 온대나,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몇천 명이 그 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기도를 한대요. 일주일 동안 막. 그러고, 어마어마해. 그고 어마어마한 절 부주지 스님으로 계시다가 우리 절에 왔어요. 이유는 뭐냐면 스님한테 반해서. 이건 약간 MSG가 탄거예요 나를 몇번 보고 아예 스님이 참 훌륭하게 생겼다 해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스님이 보니까 아, 박, 박학 다식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저기 내가 얘기했듯이 태국의 출라롱권 대학이라고 태국의 서울대학교예요 어, 전 세계 외국 사람들이 다 유학을 많이 하는 그런 대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어 저기 석사학위를 받으신 응? MBA 과정에 석사학위를 받은 스님요 영어도 유창해요 내가 그래서 내 앞에서 영어 쓰지 말라 그랬어 자존심 상한다고 한국말 말하라고 우리 총무 스님은 그 명을 받들고 그냥 응? 심동스님 영어 쓰면 영어 쓰지 마세요 주의 스 앞에 쓰면 안 돼요 <웃음> 그래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주 여성들 응? 베트남 사람들은 뭔가 모자라 안 그래요 그 생각은 똑같이 백인이 한국 사람 백인이 아시아 사람들은 응? 무슨 전염병을 가진 사람들, 돈에 환장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편견을 가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사 버려라라고 하는 것인데 뭘 버려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지무명 나를 버려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 레스토랑에 갔어요. 애가 막 뛰어다녀. 그러니까, 옆에서 밥 먹던, 사람들이, 아이고, 애 좀, 좀, 응? 못 돌아다니게 좀 잡아놔요! 응? 밥을 못 먹겠네! <웃음> 그래요. 그랬어요. 짜증이 나잖아.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시집을 갔어요. 가가지고, 자기애를 데리고 레스토랑을 갔어요. 자기애가 막 뛰어다녀. 응. 그래, 가만히 있어. 시집 가기 전에는 막 뭐라고 했던 사람이 지 자식은 가만히 있어. 그 자식이 이제 커가지고, 에 중고등학교를 다녀요. 집에서 이제 엄마가 집에 들어왔더니, 에 애가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애한테 화를 버럭 내면서 이 썩을 놈아.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이 뼈빠지 고생해가지고 너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네가 게임만 하고 그냥 이 썩을 놈아. 응? 유엔수 같은 놈아? 누구 아들은 지금 장학금을 다 가지고 응? 응? 응? 1등을 하고 서울대학교를 바라보고 있다는데 이 썩을 놈아. 내가 못하는 게 뭐냐 이 썩을 놈아. 이런단 말이야. 응? 응? 그렇게 해서 애를 막 줘야 되니까 영주하고 사도세, 사도세자 같은 관계가 돼버려. 사도세자가 응? 그 부모가 그냥 옥죄는 것에 정신이 맛이 가버려져 맛이 가버려가지고 스트레스나 이런 공포감돼 맛을 가, 맛이 가버린 이상행동을 하고, 그래서 뒤지 속에 가둬서 부모 자식이 그런 이제 악연이 된 거예요. 자,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 내 생각이 더 쉬워지면요. 자식이 왜곡되게 보여요. 잘못한 것도 잘하게 보이고, 잉? 잘하는 것도 잘못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게임하는 자식이 2등 했거든, 2등. 근데 이 썩을 놈아.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네가 1등을 못 해. 이썩을로만 1등을 해야지 이썩을로만 조금만 하면 1등 할 텐데. 응? 네가 이 게임이나 하고 그런 정신머리를 살아가니까 이썩을로만 1등을 못 하는 거야. 이썩을로만 응?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내 내, 나라는 전제가 들어가 버리면은 이렇게 무지가 돼 버려. 무지. 이해가 되세요? 어, 그래서 내 생각이, 나가 전제가 되어버리면 무지가 돼서 왜곡된 생각을 하고, 왜곡된 생각이 왜곡된 행위를 낳고, 왜곡된 행위가 인간을 낳아서 괴롭게 돼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라. 자비이사 버려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나를 버려야 자비, 무량한 자비 마음, 무량하게 슬픔을 같이 하는 마음, 무량하게 기쁨을 같이 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다. 이 버리는 마음이 뭐냐?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기도하는 마음은 무심으로 돌아가고 무념으로 돌아가서 부처님과 하나되는 마음이다. 응? 그러니까 기도의 최상의 기도는 뭐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도 기도지만은 무심, 무명으로 들어가서 모든 걸 맡기고 그러려니 하고 그 평정을 잃지 않는 그 본래 마음으로 들어간 기도가 최상의 기도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마무리 따라서 하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호지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우리가 살수 있고, 궁극에는, 궁극에는 대열반 나게 이룰 수 있다.